탄소가 주 원료라서 그런지 살짝 검은색의 액체처럼 돼 있더라고 네, 저는 네그랜다. 안녕, 동튜뷰 신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도장면 관리의 최고 위치를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유리막 코팅이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유리막 코팅도 이제는 그 자리를 내놓게 된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그래핀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 그래핀 소재를 활용한 코팅제가 개발돼 유리막 코팅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튜뷰 그래핀이 도대체 무엇인지 조금 알아봐 왔는데 그래핀은 2차원 환상구조로 원자 한개의 두께로 이루어진 막으로 그 두께가 0.2나노메타 정도지만 탄소 원자들 중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의 강도보다도 두배 이상 단단하다고 그래. 그래서 현재 그래핀을 꿈의 신소재라고 평가를 하고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물리적 화학적 성질 때문에 산업 전반에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다고 그래. 그래핀으로 제조된 코팅지의 특징은 적용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거의 없다는 것인데 자동차의 페인트 도장면 유리, 플라스틱, 금속, 고무 등 어느 곳이라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나도 궁금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는지 여러 가지 물건에다 실험을 해봤는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 첫 번째가 달걀 두개중 하나를 코팅을 한 것이고 두 번째가 나무 도마의 절반을 코팅한 것이고 세 번째가 스펀지 두개중 하나를 코팅한 것이고 네 번째가 시멘트 벽돌의 가운데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 부분을 코팅한 것인데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소재에서 기대한 것 이상의 반응이 나왔어다 여기 보이는 두 제품이 영상에 실험에 썼던 것인데 미국 아담스사의 제품으로 이쪽은 그래핀 세라믹 코팅제이고 그리고 이쪽 커다란 곳은 그래핀 세라믹 스프레이 타입의 코팅제인데 농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두 제품은 탄소가 주 원료라서 그런지 살짝 검은색의 액체처럼 돼 있더라고 여기 작은 병의 코팅제는 한번 시공으로 7년 정도의 지속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그건 잘 모르겠고 동티뷰 그럼 그래핀 코팅제를 차의 여러 부위에 시공을 해보고 각 부위별로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체크를 해볼까? 우선 여기 큰 용기의 세라믹 스프레이 타입의 코팅제를 앞쪽에 헤드라이트부터 본닛 그리고 뒷범퍼 플라스틱까지 모든 부위를 절반씩만 코팅을 해볼게 이렇게 해서 모든 부위에 코팅을 끝냈는데 각 부위별로 코팅이 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물을 뿌려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 본 것처럼 코팅이 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반응이 모든 부위에서 현저한 차이가 생기는 걸볼 수가 있지 모든 소재에서 효과가 있고 적용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네 그래핀 코팅제는 도장면에 기존의 유리막 코팅제처럼 얇은 막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 도장면에 침투 성향이 있어서 내구성이 훨씬 좋다는 거야 또 기존의 유리막 코팅제는 발수 기능은 탁월하지만 비딩으로 인한 워터스팟이 생기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래핀 코팅제는 유리막 코팅제에 비해서 도장면과 물이 접촉할 때 접촉각이 110도에서 118도 정도로 접촉각이 높아서 비딩이 뛰어나고 경사도가 10도에서 15도 미만에서도 물이 자연스럽게 슬라이딩이 되고 배출되면서 워터스팟이 생기는 것을 방지시켜준다 고 그래 그리고 좀더 지속적이고 오랫동안의 효과를 유지하려면 여기 이 작은 병에 그래핀테라미 코팅제로 시공을 해주면 되는 거지 시공 방법은 기존 유리막 코팅제 시공 방법과 별로 차이가 없고 스웨이드 천이나 스펀지에 코팅제를 적당량 묻혀주고 보닛은 절반 정도 그리고 나머지 부위는 한 판씩 나누어서 코팅제를 발라주고 1분에서 1분 30초 정도의 대기시간 후에 타올로 표바르듯 버핑 후 다시 새 타올로 다시 한번 버핑해주면 시공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시공이 끝나게 되면 최소 24시간 이내에는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만 해주면 되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 관리제들이 점점 더 발전되고 있습니다.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울 만큼 그래핀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이미 효과는 검증이 돼서 조금씩 국내에도 유리막 코팅에 이어 그래핀 세라믹 코팅의 인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재를 가리지 않고 어느 곳이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TV요.